안녕하세요. 야릇하게 매력있는 야매주부 오면 오늘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주방으로 돌아왔으니 돌아오기 싫은가봐 말이 자꾸 씹히네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<웃음>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맛간장한 이유로 맛된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유 오늘에야 약속을 좀 지켜볼까 <웃음> 자 저는 어, 지금 이렇게 제가 뭐 집마다 만들어야 될 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만큼 하십시오 저만큼 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입맛이 또다 틀려요 저희 딸은 또 이게 매운 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어, 이 된장과 고추장을 적당히 섞는데 가정의 입맛에 따라 비율은 하세요 드셔보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을 많이 넣으시고 저희처럼 매운 거는 그냥 그렇고 약간의 된장 맛을 감추기 위해서 넣는 정도의 고추장. 저는 그 정도만 해요. 그래서 맵지 않게 그냥 살짝 넣습니다. 여러분들은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은, 뭐, 이거, 이거는요, 숙성이 되면 될수록 참이 쌈장이 맛있어요. 맛이 어우러져가지고. 그래서, 오래 둬도 괜찮으니까, 하실 적에 많이 하셔, 해 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, 이, 된장과 고추장을 적당히 섞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, 여러분, 어, 저는 오늘, 아, 여기 냉장고에 보니까, 냉장고를 부탁해. 저럼 이렇게 배가 한쪽 있었어요. 배 한쪽 넣어주, 넣어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음, 필수로 저는 꼭 사과를 넣습니다. 사과를 요게 이제 수분이 적당히 빠지면서 씹히는 고그 적당한 과일 맛이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기본 또 기본 양파 양파 조사놨다 같이 버무릴 겁니다. 자,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당히 이 고추장과 된장과 과일을 같이 버무립니다.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뻑뻑해요.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어, 집에 따라서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꿀을 넣으실 수도 있고 메이플 시럽을 넣은 아가베 시럽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. 자 마늘입니다. 마늘을 저는 좀 많이 넣어요. 왜냐? 그냥 잘안 먹으니까 요럴때넣가지고 많이 먹이려고 아니면 은 집에 참깨가 있으시면 참깨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 멀리 살고 있는 우리 사위에게 보내기 위해서 작과 아몬드를 좀 넣었어요 약간 매실청을 아, 이거 계량해드리지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이런 거는 자기네 입맛에 맞춰서 달 면은 조금 넣고 그냥 재료만 알려드리면 되는 게요게이 쌈장입니다 요게이 이 된장은요 그냥 쌈 싸서 드실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된장과 일대일로 된장찌개 할 적에 같이 하시면 기가 막히게 된장찌개가 깊은 맛이 나면서 정말 맛있어져요 이거 왜 자꾸 넣냐 조금 저는 질척하게 하려고 이게 야채를 이렇게 날로 사다 찍어 먹을 적에 너무 되면은 찍어지지가 않아요 자 드셔보시겠습니다 고감독님 드셔보시겠습니다